하 세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GT 밥에서 가장 배기미 좋은 시민차를 찾아서 리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남부산 드레스. 이쪽에 보시는 4인승의쉐발 퓨지티브라고 있을 거예요. 24,000 달러. 그리고 이동산 제형 같은 경우는 나름 괜찮아요. 2만 달러밖에 안 하는데 최고 속도가 네칸. 잠시만 여러분들, 네칸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레전드리부터 스포츠. 여기에서 아무 차나 눌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프로진 타이러스. 얘가 네칸 조금 넘어요. 근데 얘는 250만 달러인데 공이 몇개더 붙은 거야. 별 차이가 없다는 거. 가속력은 좀 낮아요. 두칸반이니까 악셀 밟고서 최고 속도 찍을려면 한10초 이상 달려진다는 거. 검정색으로 구별를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에도 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블의 SS 모티브라고요? 오 감사합니다 <웃음> 바퀴가 양옆으로 튀어나있어요 와 이걸로 오버인다라고 하죠 옆에서 붙이는 휠 베이스가 진짜 길어요 뒷라인 아 솔직히 말해서 평범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크롬 포인트 있죠 이거는 전 솔직히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텔레프 근처에다가 감아주거나 아니면 밑에 바닥에다 깔아줘야 되지 여기 가운데에 크롬 있는 건 솔직히 제가 봤을 때좀 크롬 낭비가 아닌가 그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을 산 이유 배기물 한번 들어볼게요 <웃음> 세단 배기면이 아닌데? 제가 다른 차들 배기엄 눌러볼게요. 아! 아 버려 버려 버려! 이거 뭐야 이거! 다음에는 올드카! 이것도 나름 괜찮긴 한데 여기 찐 머슬카가 있네? 아! 오마이갓! 시작 다 내려! 아 이게 진짜 긴한데 여기 있는 퓨지티브도 배기면이 상당히 좋다는 거이동산단 모두 이렇게 까 그치 어? 트렁크가 너무 직각으로 열리는데 여러분들 아, 트렁크가 네. 거의 일자야 읽어보세요 트렁크 내부 공간도 넓고요 엔진 사이즈가 한 2000cc? 그 이상? 뒷좌석 시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타의 흔한 각진 시트 내부 공간 넓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목바지가 없네 잠시만 요 여기 타면은 내 뒤통수 다볼것 같은데 헤드 맞게 딱 좋은 차네 이게 럽솔림 혹시 제 뒤통수에다가 전기 충격기 가능합니까? 아 잠시만요 이게 뒤유창을 깨놔야겠다 이걸 깨자 다시 아 다음에는 여기 내부로 볼게요 탑승하시면은 이 계기판 잘 봐주세요 계기판 이불 들어오는거 와 계기판에 이 표시가 다 떠요 이것이 바로 그 타의 클라스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은 여기 엔진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 엔진 공격 시작 굿 에이. 오! 들었다! 빨간색 경고등! 이게 락스타의 디테리어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렴구동 출발 짜잔 휠스피 별로 없어요 하지만 속도가 느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확 튀어나올줄 아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까 전제 봤을 때 가속력이 두칸 많이 었거든요높지는 않아요 확실히 지금 보시면 대략 한 90마일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핸들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우 뭔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돌아가요 오른쪽 시민차 추구 준수한 성능 아니 이게 느려서 그런가? 미끄러지지 않고, 나름 잘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프로, 브레이크 프로, 엔진 프로. 경적은 루프에서 제일 비싼 거,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뺄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에서 순금 갈게요. 트랜스미션 풀업, 터버 장착 완료. 자, 그다 휠. 이차 가격이 24,000달러거든요? 그러면은 차 가격보다 비싼 휠을 달아드리겠습니다. 트랙, 페퍼팟, 골라드릴게요. 휠 색상은 레드 갑니다. 타이어, 아토믹 로고 달지 않을게요. 스킵. 타이어 향상, 방탄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샹몬는 메무제 자 이제 개조 하겠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다음에는 드래그레이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가시 바티801 베이펙터 슈아초 브라보더 벤시 자 다음은 브라보더 벤시 0 0알 오베라박트 지온카브리오 페이스터 코멘트 S2 그리고 티퍼 볼카 인고 가자 가자 아 보시면은 성능이 확실히 좋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뭔가 시점이 버그가 걸렸는데 이건 그냥 무셔도 됩니다 앞에 보시는 차량이 무려 하나 1 2넷다5대 레이스할 때는 그렇게 쓸모가 없다는 거 6등 1등이 벤시 900R 2등은 그냥 벤시 3등이 코멘트 S2 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골프 깃발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막대기고요 내부에 공간이 안돼! <웃음> 아, 네. <웃음> 이제부터 배기음 좋은 차들을 모아서 배기음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가자 우렁찬 배기음 다음에는 포르쉐 911아 좋긴 좋은데 내가 이어서 포르쉐를 안 샀지 배기음이 살짝 아쉬워서 제가 포르쉐를 안 샀어요 다음에 파지오 아 귀엽죠? 다음에 벤시 하지만 다른 차량들은 더욱더 강력합니다 이거 딱 봐도 소리 커보여 얘오 아니 이건 사기잖아요 아니 오늘의 주인공이 쉐멀 퓨지티브인데 그거보다 좋은 차를 가지고 오면 어떡합니까 이거 오? 어? 이 사기급 차량 나왔죠? 얘는 또 뭐야 이거 어? 이건어스가 디베스트 에이트 얘도 훌륭해요 근데 배경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바로 이차 이거는 따라갈 수가 어!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표현을 하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쉐발 퓨지티브 같은 경우는 2만 달러의 가장 좋은 배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